자, 이제 테마 15번인데, 제가 이거에다 넣어놓고 괜히 넣었다 싶어요. <웃음> 이게, 좀,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왜냐면 하 사업의 전체 구조를 알아야 이제 이게 키워드들이 기억되는 사항이라. 어쨌든 공법, 공부,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세 가지 사업을 자꾸 보게 되는데, 이 사업에서 지문에 자꾸 나오는 사항이 시행자가 사업을 하다가 뭐 실시계획을 정했는데 인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이런 게지문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조합을 설립할 건데, 그 인간을 누구한테 받느냐? 채권을 발행할 건데, 누구한테 승인 받느냐? 또는, <웃음> 사업 끝나고 검사를 누구한테 받느냐? 이게 매번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뭐, 국토부냐, 시도의사냐 별거 다 고민하다가 이상하게 자꾸 찍게 되는데, 그 틀말, 틀을 한 번만 딱 이해하고 나면, 사실 별거 없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 관련해서 한번 좀, 먼저 정리 해보면, <웃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데 어느 사업을 하든 사업의 기본 구조가 어디서 사업할 거냐 그리고 사업을 언제 할 거냐 사업을 누가 하느냐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해서 정한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다 끝나면 확인을 한다 이게 모든 사업의 기본 구조라그랬죠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 정해서 정한 대로 사업을 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설사업의 경우에는 도로를 설치하고 공원을 설치하고 또는 철도를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위치가 어딘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먼저 정해야 되죠. 그걸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으로 정하는 거죠. 계획 결정. 도시군 관 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가 뭔지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어딘지 규모가 얼마인지를 결정하고 계획으로 결정한 그 위치에서 결정된 규모로 결정된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으로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언제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1단계냐 2단계냐 이걸 정하죠 3년 내할 거는 1단계 3년 후는 2단계 그 다음에 사업을 책임지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 계획을 만들죠 사업 실시를 위한 계획 무슨 계획 실시 계획을 정해서 계획이 정한 대로 공사가 시행되고 공사 끝나면 실시 객획대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준공 검사 받고 공사료 공고 이후에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도시공개서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체계인데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요이 일들을 다 누가 한다. 어느 사업이든 시행자가 정해진 이후의 일들은 시행자가 다 한다고 랬죠 실수기간을 작성하는 거는 시행자 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시행자 고 시행 과정에서 수용을 누가 수용 시행자가 수용을 하겠죠 또공유성들도 누가 시행자가 할 거고 다 시행자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죠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 결정된 건 도로고 설치는 철도를 깔아놓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계획이 정한 대로 시행자가 사업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해 인가를 받는다고 해요 인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 인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이걸 묻는다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인가권자가 되는 사람은 그 위치와 규모를 결정한 계획 있죠? 이 계획에 맞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이 계획을 결정했던 요 사람한테 인가를 받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한 거는 뜻광시군. 예배로 국토부나 도의사. 결정한 거는 누구다? 결정한 거는 이제 묻기도 미안해. <웃음> 이게 매번 이게 헷갈려, 이게.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입에 좀 붙어야 된다니까. 입안은 특광식은 예배로 국토부 도의사. 결정은 시도의사 대도시 예배로 시장군수 국토부 해수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유일한 계획은 지구단위계 계획.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은 개, 국국, 시. 국, 그리고 해수부 장관은 유일하게 수산자원보고요 이건 시설에, 시설에 관한 거니까 시장수는 해당사항 없고 해수부도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로 국토부 원칙은 시 도지사 대도시 순서대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을 했죠. 그리고 시행자가 실칙을 작성해서 인간을 누구한테 받아. 시행자가 실칙을 작성하고 인간을 누구에게?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인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정된 계획에 맞는 걸 확인받기 위한 거니까 계획을 결정했던 국토부 시도회사 대도시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시 에 송달할 수 있고 공시 송달할 때는 행정청 아닌 자는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누구 승인을 국토부 시도회사 대도시 중공검사를 누구에게 국토부 시도회사 대도시인데 국토부 장관이 대면 업무 한다 는다안 한다? 한다 그랬죠. 나중에 또이 키워드 한번 정리할 거예요. 뭐 수업시간에 계속 했지만 지문에 자꾸 나와요 이런 게 국토부장관이 대면은 뭐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국토부 빼고 시도의사 대도시한테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해야 를 된다 말이에요.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 개발 사업도 똑같이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정해놓고 사업한다 말이에요. 그럼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지정하죠. 도시 개발 구역을. 구역을 어디다 지정할지, 어느 면적으로 지정할지, 그걸 먼저 계획으로 정하죠. 그게 무슨 계획? 개발하려고 수립하는 계획, 개발 계획을 정하고, 개발 계획이 정한대로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하는 거죠. 그럼 구역이 지정됐고, 사업 시기는 개발 계획로다 포함돼서 정해졌으니까, 사업에 시행자가 정해질 거고, 시행자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계획부터 만들어야 되죠. 무슨 계획? 실시,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정한 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용사용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방식이 있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행자가 토지를 조성한 다음에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토지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수용방식이니까 시행자가 수용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용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하죠. 그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고 매각대금을 미리 받는데 선수금을 받는 게 있고 조성한내 토지 원형지를 공급하는 사항을 두고 있는 거죠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으로 이제 공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토지를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 교환에 가는 게 무슨 계획 환지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미리 사용하게 하는 게 있죠. 미리 가서 건물지라고 하는 거. 환지. 예정지를 또 지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권한들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서 공사 끝나면 확인해야 되니까 뭘 받아? 중공검사 받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 완료에 공고가 있을 거고. 요 뒤에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환지 계획이 정한 대로 토지를 바꿔야 되죠. 중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토지를 바꾸는 처분 뭐를 한다? 환지. 처분을 하게 되고 뭐 처분 내용 그대로 그 등기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흐름인데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시행자가 정해진 뒤에는 밑에 실시계획을 정하거나 또는 공급계획을 정하거나 또는 환지계획을 정하거나 등기 청산하거나 다 누가? 다 시행자가 하는 거죠. 시행자가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채권 발행을 누가 하느냐 고민하고 있어요. 채권 발행 채권은 국가가 발행했나 지자체가 발행한다 이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사업의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선수금을 누가 받아 시행자가 받는 거고 등기를 누가 해 시행자가 해야지 토지 소유자가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다 시행자가 다 한다 한번 했다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키워드예요 틀만 알면 누가 하는다 하는 거 아니야 시행자가 다 하는데 시행자가 실시객도 마음대로 공고객도 내마음대로 채권도 아무 때나 막발행하고 이러면 되는데 안되죠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시행자가 누군가한테 가서 인가받고 승인받고 검사 받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누굴까 잘했어 <웃음> 거기는 이제 지정권자라 부르는데 왜지정권자냐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 개발기 무슨 계획이야 구역을 지정하는 계획 아니에요 구역 위치가 어딘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 안에 인구를 얼마나 수용할 건지 이걸 정하는 계획. 그럼 당연히 구역을 지정하려고 개발 계획을 만드는 거고 개발 계획을 수립은 누가 해야 돼? 이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만들어야 되죠. 구역을 지정하는 자. 그걸 줄여서 도시 볼법 뭐라 불러요? 지정권자라고 부르죠요 지정권자.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개발 계획이 정한 대로 실시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공급 계획을 정해도 개발 계획이 정한 대로 그 방향이 맞아야 되고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개발기이 정한 대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매번 이 일들을 할 때마다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이 실시계획이 개발기획이 맞는가 확인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간을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받게 되고 공고객을 정해서 승인을 누구한테? 지정권자. 시행자도 누가 지정해? 시행 지정권자가. 조합설리 인간을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신탁계약 체결할 때 승인을. 지정권자. 소, 예, 채권 발행 승인을 지정권자, 지정권자. 또 이거는 아니지 또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고민밖에 없단 말이야다 선수금 승인도 지정권자고 원형지도 지정권자고 중공무사도 지정권자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 환지객 요거만 환지객이라는 건 토지가 이렇게 돼있던 토지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가 바뀐 거야 토지 지적이 바뀐 거예 지적 지적돼 있는 필지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지적 업무의 소관청이 어디예요 공시법에서 배웠잖아요 지적 업무 소관청 시군구 그래서 환직 인가만 특별히 누구한테 시군구 인가 요거 하나만 시군구고 나머지는 다따지게 없단 말이에요 다 지정권자한테 매번 가서 인가 받고 승인받고 검사받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외울 리가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정권자한테 다 받는 겁니다 자,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거라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거는 종전의 토지, 이걸 좀, 종전의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가 대지로서 가치가 낮으니까, 반듯하게 조성한 다음에, 이걸 바꿔주겠다라는 게 환지죠. 정비사업은 헌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사업이라 그랬잖아. 종전에 노후된 이 건물, 허어내고 여기다가 아파트 새로 져서, 이걸 바꿔주겠다. 바꿔주니까 사업이 비슷해. 전혀 다른 거야?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바꿔주는 거니까. 다만, 토지냐, 건축물이냐, 요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바꾸는 게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수용방식, 환지방식? 땅 바꾸는 거는 환지방식 아니에요. 정비사업은 건물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요 사업, 요 사업과 거의 같은 거죠. 다만,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이름만 바뀐 거죠. 개발 계획 대신에 정비 사업은? 정비라니까 무슨 계획? 정비 계획이 되겠죠. <웃음> 정비 계획을 정하고. 그다음에 개발 구역 대신에 무슨 구역?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 시행자가 정해질 거고. 시행자가 여기는 실시 계획인데 정비 사업은 건물이 포함되고 규모도 작으니까. 이름이 바뀐다그랬죠 무슨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을 정하는 거죠. 사업시행, 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땅을 바꾸는 거니까 환지계획이고 정비사업은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니까 그렇죠. 관리 처분, 계획을 정하는 거죠 관리처분 정할 때 분양신청을 받아서 정한다 그랬죠 분양공고 통지하고분양시청을 일정기간 받아서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관리처분을 정하고 계획이 다 정해지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거고 공사가 끝나면 여기도 뭘 받아 준공 검사받고 인가를 내줘요 준공 인가 공사가 완료됐다라는 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처분 이고 정비사업은 새로 지은 아파트 를 나눠주는 거니까 소유권을 이전 하는 거죠 줄여서 뭐라 불러 이전 고시 그요 뒤에 뭐를 해야 돼 똑같이 등기하고 청산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만 바뀌었지 이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과 똑같은 거죠 여기도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요 일들을 다누구해 시행자가 다른 거죠. 어느 사업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 다 모두 다. 시행자가 정해진 이후에는 다 시행자가 다른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정하는 것도 시행자가. 관리 청직도 시행자가. 뭐 중공 인가야 뭐 이제 누구한테 받는 거니까 좀 다른 거고 소유권 이전도 시행자가. 등교도 시행자가. 청산도 시행자가. 시행자가 다 하는데 여기도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누구한테 가서 인가 받고 승인받고 검사받고 해야 돼. 그게 누굴까는 이 틀을 보세요. 누가 될까. 어느 계획을 만든 사람. 정비계획을 만든 요 사람이 되겠지. 여기도 개발계획을 만들었던 지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와 규모를 정했는데 그 계획을 결정한 국토부 시도의사. 도시 개발 사업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비사업을 어디서 어느 규모로 할지를 계획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정비계획이고. 정비계획대로 이 사업이 돼야 되니까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정비계획을 만든 누군가한테 인가받고 승인받고 검사받고 하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아까 외웠어. 지성계기정. 누가 지정해? 시장문수도 포함해서 특광시군이 지정을 했죠. 정비사업 규모가 크다 그랬어, 적다 그랬어. 작기 때문에. 국토부가 할 일이 없었잖아요. 특별시장이 할 일도 많아, 저거? 없어요. 이 사업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구역은 지정했지만, 사실 특별시장이 끌고 갈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밑에 있는 구청장이 해요 구청장.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면 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정리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특별히 뭐라 불러? 시장군수 등이라 부른다 말이에요 시장군수 등.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만들었어 요이 계획을.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정비계획 맞게끔 사업이 돼야 되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을 누구한테 시장 문수 등에게 받는 거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시장 문수 등 같은 조합이라도 다르잖아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는 지정권자 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는 시장 문수 등에게 인가를 받는 겁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시장 문수 등에게 관리처분 인가를 시장 문수 등 중공 인가를 시장 문수 등에게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틀만 알면 그래서 그거 요요 요 내용을 이렇게 뭐하고 이리한 거예요? 힘들었어 지금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행자가 사업하다가 인가를 누구한테 받고 승인검사를 누구한테 받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딱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해당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규모로 할 거냐 그거를 정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 그 계획이 그계획도시군계획설 사업은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 계획이고 정비 사업은 정비 계획이고. 그러면 인가 승인 검사는 항상 이 계획을 정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누가 정했느냐? 이것만 알면 인가 승인 검사를 누가 하느냐를 다한 번에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시군계획설 사업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했다.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 그러니까 매번 인가승인 검사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도시개발법에서 개발 계획은. 그래서 지정권자 이 말이 딱 기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발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가승인 검사를 매번 이 지정권자한테 받게 된다.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는 인가승인 검사 매번 시장군수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국토개법에, 국토개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대면 업무를 한다, 안다 국토부 장관이 대면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실시객 인가야 서로 읽어보고 사인해주면 되는데, 중공검사는 공사 끝나고 현장 나가가지고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런 걸안 하다 보니까 검사권자가 국토부 빼놓고 시도의사 대도시 이렇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별법에서는 유일하게 환지객 인가만큼은 누구한테? 그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받는 거고 정비법도 하나 예외가, 예외가 있긴 한데 분할 청구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잘은 안 나와. 분할 청구. 재건축사업에서 동역권을 충족시키려고 분할 청구를 해요. 근데 이 분할 청구만큼은 어디 가서 하냐면 법원에 가서 요 법원에 가서. 보통은 다 국토부냐 시도지장이냐 뭐 이렇게 나올 게 정비법은 특별히 분할 청구를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왜 법원이냐면 분할 청구 첫 글자로 몰아서. 비읍이라서 비읍. 비읍자로 기, 시작하는 기관은 법원 밖에 없어. 그러니까 분할청구만큼은 특별히 법원. 그래서 요거뺀 나머지는 모두 시장무수대요. 지금까지 뭔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업은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요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사업하다가 사업과정에서 인가 승인검사를 누가한테 받느냐. 그게 도시공개 기술사업인 경우에는 누가 된다. 국토부, 시도의사, 대도시. 표정들이 이해가 안된 분들이 있어. 그럼 억지로라도 이걸 외워야 돼요. 딱세 가지만 외우면 되잖아. 도시군객설사업에서 인가는 누구한테? 국토부, 시도의사, 대도시. 도시개발사업에서 인가승인검사는 누구? 지정권자. 정비사업에서 인가승인검사는? 시장, 군수 등. 딱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나오면. 그 내용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계획을 정해서 인가 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계획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어느 사업이냐를 먼저 보라말 어느 사업인지. 도시금계 소사업이죠 도시금계 소사업에서 인가권자가 누구야? 국토부 시도사대도시아에요 근데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이때잖아 국토부 시도사 대도시 중에서도 국토부가 지정했으니까 인가도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는다 고민할 게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세 가지가 생각나면 이건 너무 뻔히 맞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뭐, 이 내용을, 무슨 계획인지 생각하지 말고, 도시개발 보기 전에, 지금 내용, 이 문제 있는 스타일이, 앞에서부터 읽다가 자꾸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뭘 물었는지 보라 말해요. 계획을 정해서 인가 받아 이렇게 나왔잖아. 계획을 정해서 인가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지 물었잖아. 그러면 먼저 무슨 사업을 보라 말이야 사업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아니야 그럼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인간승인 검사가 다 누가 나와야 돼 지정권자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계획을 무슨 계획인지 볼 필요 없이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사실은 여기서는 환지 계획이니까 지정권자가 나올 자리는 아니죠 시군구가 돼야 돼 시군구 시군구를 시도시설 바꾼 거라 말이에요 근데 환지 계획은 시군구다 그걸 몰랐어도 틀린 걸로 찍잖아 왜냐면, 하 도시기발 사업에서 인가 승인 검사는 다 지정 끝났는데 엉뚱하게 시도의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일단 틀린 거예요. 근데 좀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환지객이라서 특별히 누구다. 시군구다. 그 얘기예요. 시군구. 어쨌든 이런 거 틀린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조합을 설립하는데 인가받아 이렇게 나왔잖아. 뭐 사업하다가 뭘 인가받는다 나왔잖아. 근데 어느 사업인지 봐야죠. 정비사업 아니야 정비사업이면 누가 나와야 돼시장문수동한테 인가받고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도의사 인가받는다 맞아 틀려 틀린거죠 제가 한 번만 딱 정리하고 나면 이런게 쉬워져요 29의 지문인데 여기는 그 사업하다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라 누구한테 받느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무슨 사업이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면 누가 나와야 돼 지정권자 엉뚱하게 국토부 장관 나오면 되는데. 안 되죠? 쉽게 틀린 게딱 보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좀 복잡하게 했지만, 어차피 삽의 틀을 알고 봐야 되니까. 결론으로 이걸 딱 외워두세요. 도시군 계획설사업에서 인과승인 검사가 누구다? 도시군 계획설사업에서. 기껏내놓고 이거 섞이면 어떻게 이게. <웃음> 잘못하면 또 세법하고 섞여가지고 또 이상이 풀어. 그래서 이세 개의 사업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면 국토부, 시도의사, 대도시. 도시개발 사업이면 지정권자, 정비 사업이면 시장군수 등딱세개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딱 외워두시고. 아우, 힘든 거 넘어갔어, 이제. <웃음> 다음. 테마 16번. 주택법의 민간인데. 그러니까 국토개법의 민간 두개 외웠죠. 네. 첫 번째가 뭐 응? 국토국토개법에서 민간을 떠올려야 될두 개가 있었어. 네. 시행자 지정 동의. 두 번째가 보호증. 자 이렇게 생각났어. 문제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지금 이렇게 생각나서안 풀려요. 언제 풀리냐면 집에 가가지고 시, 시험장에서 풀어야 될거 아니야. 시험장에서 국토의보 민간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5분 동안 생각하다가 간신히 <웃음> <웃음> 생각나면 그거 다섯 문제 틀린 거예요. 다섯 문제 풀 시간에 하나 갖고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듣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게끔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그게 바로 생각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것도 곰곰이 생각하다 생각나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바로. 아까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를 보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돼야 돼 이게 뭐 조합설 인가받는다 도시개발법 지정권자 이렇게 딱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지 않으면 요 이게 안 풀린다니까 그래서 근데 그 수도 없이 많은 거를 이렇게 막 익숙하게 생각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핵심 내용 만큼은 보자마자 바로 생각나게끔 그래야 이 그런 것들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몇개 20개면 이제 거의 뭐 거의 7 80점 나올 수 있어 20개를 그렇게 풀수 있으면. 20개는 이제 희망상이고. <웃음> 그러니까, 하나 풀고 하나 찍는 게 희망상이야, 이게. 하나 풀고 하나 찍고, 하나 풀고 하나 찍고, 이렇게. 그래서 40문제적인 20개를 풀고, 나머지 20개를 잘 찍으면 점수가 70점, 잘하면 80점도 나온다니까. 왜냐면, 그렇게 이제 편하게 푸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풀 것들이 또 생긴다 말이에요. 또안 되면 찍는 것도 있으니까. 뭐 찍어서 다틀린게 아니라 찍어서 또 맞추는 게또 있어 안 되면 또 마지막에 한 번을 또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2 0개만 풀어도 좋은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 뭐한 15개든 10개가 됐든 이렇게 쉽게 풀수 있는 게 나와야 돼 그냥 모든 문제 붙들고 고맹고백해서 고민 풀면 점수 안 나와요 그러려니까 이런 식으로 민간 뭐팍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국토개법이 민간 그러면 국토개법 민간 시행자 지정 동의 그리고 보증 듣자마자 이딱 생각나야 돼요 그런 분들은 다 붙어 17살짜리가 여기서 붙었어 맨날 요 자리에서 수업 들었어 17살짜리가 요 자리에 앉았나? 그 자리였어? <웃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17살짜리가 뭘 알아? 뭐 사회를 알아? 뭘 알아? 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왜그런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한뭐 7, 8월쯤 됐더니 그 민간 그8월터해 나와요. 그 주택법 민간 다섯 개가 쭉텨 나오고.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지. 57점을 맞았어. 이번에 57점 맞았어. 요번에 5 7점 오면요. 거의 10% 근처가 있어, 10%. 요번에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10% 넘는 사람이 아이고, 그 60점 넘는 사람이 전국에 11% 정도 돼요, 11%. 60점만 넘어가도 11%야. 5 7오면 거의 뭐, 10, 한, 뭐, 몇 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탁탁 튀어나오면 그 점수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택법에서 민간, 그러면 다섯 개가 딱 생각나야 돼요. 첫 번째가, 등록. 등록이라는 것도 본질이 뭐냐면, 이게 신용의 문제예요 신용 문제와 관련된 게다 민간, 이 관련되는 거야, 신용. 왜냐면, 주택사업을 하는데 왜 등록하라고 할까?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주택 아파트 건설에 분양하는 사업하다가 부도 내고 도망가면 피해는 누가 봐? 분양받은 사람 피해보잖아요. 또 기술이 없어가지고 부실 시공해버리면 큰 사고 나게 생겼죠. 기술이 있어도 막 사고 나잖아. 광주에서 아파트 있다가 그것도 그냥 굵지에 뭐 현대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사업하다가 그런 일이 맨, 맨날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업해서는 안 되니까. 기술이 있느냐? 돈은 있느냐? 뭐 경험이 있느냐? 이걸 런 따져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뭐를 해야 돼? 등록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등록하는데 국가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 국가. 국가가 주택 사박이되는데못 믿겠어? 뭐못 믿을 수도 있나? <웃음> 그러니까 국가니까 국가가 사 잡는데 뭐 돈이 없어서 뭐 걱정되겠어. 뭐 기술이 없어서 걱정되겠어. 후가는 등록 안 해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 등록 안 해도 돼. 토지주택공사. 맨날 그런 사업 하잖아요. 또는 지방공사. 등록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누구만 등록해. 민간일 때 등록한다. 민간일 때 등록. 다만 이제 주택사업 등록에서는 민간이라도 등록 안 하는 게두 개가 있어요. 주택조합과 고용자. 주택. 보통은 이제 민간이면 등록을 해야 돼 그렇지만 민간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하고 사업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조합 그리고 고용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왜 비등록이냐면 사업을 한 번만에 한번 주택조합 만들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면 끝나 한번 하고 말 거를 등록할 이유가 있어 없어 등록하는 이유가 한번 등록한 다음에 사업을 계속 영위한단 말이에요. 10년, 20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건데, 초업은 한번 하고 말 거를 등록할 이유가 없죠. 고용자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회사를 운영하다가 밑에 이제 종업원들을 위해 가지고 아파트를 그 건설해서 조업원들, 그 직원들한테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주택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일반에서 운영하다가. 한번 하겠어? 두번 하겠어? 한 번만 하가지막 집을 한번 나눠주고 나중에 또 줘서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한번 하고 만다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한번 하고 마니까 비등록이고 그리고 기본은 민간일 때만 등록하니까 등록이 나오고 공사가 나오면 그냥 틀린 거로 찍으면 된다니까 등록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지자체 보이면 그냥 바로 틀린 거로 찍으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은 민간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증은 계속 민감하게 상대되는 겁니다. 어느 법을 막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지소유권 확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할 건데 땅도 없는데 승인 내지 못하게 될까 땅도 없이 사업계획 승인 내줘버리면 사기 분양하고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소유권 확보는 먼저 돼야 돼요 다만 국가가 사업하는데 땅이 없는데 걱정되었는데 국가가 아파져서 분양을 한대 땅이 없어 걱정할게 있어 없어 없어요 강제로 수용해서라도 한단 말이야 국가는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승인 이것도 걱정이 되니까 입주자 모집한다는 게 분양한다 이런 얘기예요 분양을 하는데 사기 분양하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주택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친한 사람들한테 분양하지면 어떡할까 별 걱정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뭘 받고 해 승인받고 하는 겁니다 승인 여기는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인데 이 승인이라는 단어가 신고로 바뀔 때가 있어요 복리시설의 입주자 모집은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이야 아무나 분양받으면 안 되니까 무주택자 위주로 분양을 해야 되니까 승인받고 하는 거고 승인과 신고는 다른 거죠 승인받으면 할수 있고 승인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받는 거고 그리고 복리설 입주자 모집은 승인이 아니라 신고를 해요 입주자 모집에 승인이든 입주자 모집에 신고든 누구만 민간만 이것도 국가가 분양하는데 법에 따라 잘 분양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취지로 민간만 해당되고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제한에 관한 부기등기가 있어요 부기등기가 뭔 말이야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잖아 부기된기는 근데 여기에 소유권등기 갑구에다가 소유권등기 옆에다가 여기다 쓴다 이런 얘기 여기다가 이 재산은 팔 수가 없다 이 재산은 담보설정 안된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 이런 얘기야 그걸 왜 써놓겠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쓰는 거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전매제한이 되고 뭐 또는 여기 저당권 설정 제한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주체가 아파져서 짓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땅팔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해당대지를못 팔아요. 양도가 안되고 양수도 안되고 또는 거기다가 뭐 저당권 설정에서 피해주고 이런 거 아예 못하게끔 그거를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 등등 등 속에 처분을 하거나 또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등등 분양받은 사람이 피해볼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그거를 못하게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부기등기에다 여기다 등기부에다 써버린 이유가 혹시라도 팔고 도망, 도망가면 어떡할까 이런 게 걱정되니까 써놨겠죠. 국가가 사업하다가 그럴 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굳이 여기다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기등기도 결국은 누구만? 민간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이 단어들이 나오면 민간부터 딱 생각해서 풀겠다고 딱 키워드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 등노두 번째로는 보증 세 번째가 대지 소유권 확보 네 번째 입주자 모집 승인 다섯 번째가 부기 등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딱 보이면 민가부터 바로 똘라야 되고 그러려면 외워져 있어야 돼한번더 외우세요 첫 번째가 뭐? 등록 두 번째가 보증 세 번째, 대지 소유권 확보 네 번째가 입주자 모집 승인 다섯 번째, 부기 등기 다 외우셨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운다 그러면, 분명히 외웠는데도 못 외운 줄 알고 계속 쓰고 있어. 이미 외웠는데, 본인 못 외운 줄 알고 계속 쓰고 있다니까? 어떤 분들은 못 외웠는데도 외운 줄 알고 넘어가버려. <웃음> 둘다문제둘 다. 문제, 둘 다. 응? 근데 뭐 수십 번을 쓰든, 뭐 한두 번을 해서 외우든, 결국은 까먹어, 안 까먹어? 어차피 까먹어요. 어차피 까먹을 거를 이렇게 막 심각하게 백 번씩 써가면서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가볍게 오우셔 그래서 요거 지금 금방 보고 읽은 게 생각나나 안 나나. 생각났으면 외운 거니까 넘어가고.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 외웠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 등록. 두 번째가. 보증. 세 번째. 돼지소유권 확보. 여기가 고비인데 잘 넘어갔어. <웃음> 돼지소유권 확보. 네 번째가. 입주자 모집 승인. 다섯 번째가. 부기 등기. 이게 쭉 생각나야 돼요. 다섯 개가. 그래야 이제 이 단어를 보이면 민간부터 딱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아직 불안한 분이 있으니까 한번 더. 첫 번째가 등록. 등록, 등록 두 번째. 보증. 세 번째. 네. 대지 소유권 확보. 네 번째. 네. 입주자 모집 승인. 네. 다섯 번째가 6이등기. 부기등기. 이 네. 단어를 들이면 다 이제 민간이고. 첫 번째가 뭐? 등록. 등록. 두번째로 나. 보증. 세 번째. 이지 소유권, 확보네 번째, 입주자 모집, 승인. 다섯 번째, 부기 등기. 이제, 요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으면 답이 쉽게 쉽게 보여요. 자, 여기여기 여기 보면 내가 기억한 키워드가 딱 보여야 돼. 뭔 키워드? 보증 나왔잖아, 보증. 보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민간이야, 공공이야. 민간이자 등록한 그 사업자 민간 아니야. 민간이라서 보증받아라 맞아 틀려. 맞는 거죠. 여기는 뭐가 나왔어? 입주자 모집 승인 또는 신고. 외운 키워드죠. 입주자 모집 신고. 그럼 누구만? 민간. 카페가 공사니까. 바로 틀린 거죠. 여기는 또 뭐가 나왔어? 등록 나왔죠. 등록. 등록이니까 누구만? 민간. 근데 공사니까. 등록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토지택공사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맞는 거죠. 이제 요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앞에서 읽다가 토지택공사가 총지분의 70% 70%를 이 고민해. 50이냐 70이냐 막 <웃음> 고민하다가 70은 너무 센거 같아. 막 이러면서 엉뚱하게 풀어요, 또.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잖아. 입주자 모집 승인. 누구만. 민가, 공사니까. 그냥 틀린 거죠. 뭐 70%가 됐든 뭐 따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 뭐시군구 고민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입주자 모집 승인 보면서 공사 틀렸구나. 이렇게 쉽게 풀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중에 문제 풀면 이렇게 풀릴까 안 풀릴까? 응? <웃음> 이게 연습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키워드를 외우고, 그 외운 키거드를 자꾸 문제풀면서 자꾸 적용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읽는다 이걸 빨리 버려야 돼 자꾸 읽으니까 읽고 생각하고 막 해석하고 이러다가 맨날 속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읽는다 생각하지 말고 찾는다 생각하세 찾는다 키워드를 찾는다 그리고 항상 그 지문에 그 질문이 뭐냐 뭘 물었느냐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서 자꾸 찾아야 그래야 이제 답이 보여요. 읽, 읽다가 자꾸 속는 겁나 자, 채권. 두 가지 채권이 있는데, 지금 채권 이거 정리하기에는 어려워. 지금 이거,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웃음> 예, 이 채권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토계법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이 있는데, 국토계법에. 이 채권 발행은 그 1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매수청을 하는 게 있어요. 시장협통되고 10년 동안 사업 안 했다. 그러면 그, 해당 토지 매수해 달라 청구를 하는데 매수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매수 대금을 지급하려고 이 채권을 발행해요 이 채권 발행은 지자체가 매수 무지할 때 발행하고 소유자가 원하거나 매수 대금이 3천만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발행을 합니다 발행 절차나 발행 방법은 다 지방재정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상환 기간이 있겠죠 채권이라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하고 이유는 조례를 정해요 여기 내용이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어쨌든 외울 사이좀 생겨 그 다음에 도시개발 법에는 도시개발 채권이 있어요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도시군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을 합니다 근데 지자체가 발행을 해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업에 관한 사항이 아니에요 도시개발 사업과 별개로 도시개발 법이 있긴 하지만 도시개발 사업 어디에서 언젠가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할 거네요 돈도 없이 바로 사업을 하기 힘드니까 평소에 채권을 팔아서 돈을 모아놔 이렇게 그,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저는 예전에 이, 이, 채권 팔아가지고 모은 돈을 회계를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그, 인천에 도시개발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 사업마다 그, 회계가 쭉 운영이 돼요. 아직 시간이 살짝 여유가 있어. 3시 안에 끝낼 거니까. <웃음> 그래서, 인천에 막 그, 그, 사업을 여기저기 막 하다 보니까, 뭐 그, 검단에 그, 어, 한지방수사판지구 뭐 만수지구, 불로지구 장수지구, 별 사업지구가 있고, 그, 그 사업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계를 따로 운영을 해, 그래서 채권판에서 들어온 자금, 사업에서 남는 자금, 그리고 모아가지고 회계를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냥 400개를 한20몇 개를 운영하다가 이, 이 돈에서 이 빼가지고 여기다 넣고, 이돈 빼서 여기다 넣고, 이러다 아주 힘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해본 사람은 감이 딱 와, 이게. 근데 사업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다, 그냥. 그러니까 자꾸 내용을 생각하고 풀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키워드 몇개 기억해서 키워드 꼭 찾으면 좀 내용 알 필요도 없이 쉽게 찾아지는데 자꾸 그냥 이 도시개발지권이 도대체 뭘까? 고민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이거는 언젠가 사업할 때 돈이 필요하고 그때 쓰려고 돈을 모아놓기 위해서 측금 파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누가 발행해? 지자체가 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시도의사가 발행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돈 문제는 누가 나선다 그랬어?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등록도는 무기명이고 상황기간은 5년부터 10년 이내에서 정해요. 그리고 이유는조례에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있는데 공법에는 소멸시효가 나올 때마다 천천히 읽으면 소멸시효가 돼요.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모두 몇년다 5년. 5년에요 다 5년 청산금 소멸시효 5년 정비부터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 도시개발 채권 소멸시효도 5년 이자는 이자 가 있어서 몇년 2년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요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잘 나와요 그런데 채권이 이거 말고도 채권 두 개가 더있다 말이야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그럼그거마다 발행 목적이 뭔지를 비교해서 기억하고, 누가 발행하는지를 또 비교해서 기억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 뒤섞여가지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 채권은 비교정리보다 중요한 게 키워드 몇 개를 기억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럼 여기 보면 이두개 채권의 공통점이 보여. 둘다 누가 발행해? 네. 지자체가 발행한다. 근데 차이는 좀 있죠? 도시개발 채권은 그 중에서도 시도의사. 채권 상환기간에몇 년이 들어가 있어? 네. 10년이 들어가 있어, 10년. 물론, 도시개발채권은 5년부터 10년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채권상환기간에 10년,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유론,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 채권이, 이두개채권의 공통점이 이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에도 보면 공통점이 있어. 뭐가 있어? 도시자가 있다면, 도시. 그래서 채권에 관한 사항을, 이게 하나하나 비교정를려면 아주 힘들어요. 또, 각각을 기억했다가 또 나중에 헷갈리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 어 채권이름에 무슨 단어가 있을 때 도시라는 단어가 있을 때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더라. 그거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첫 번째 채권이름이 제둘다 채권이고 이름에는 도시가 있고 그래서 채권이름에 도시를 보면서 공통점 세 가지가 딱 생각나야 돼첫 번째 발행을 누가? 지자체가 발행한다. 두 번째 상환기관은? 10년이 들어가 있다. 이유는 조례. 이거 자체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왜냐면 지자체가 발행한다라고 나왔는데 이름을 보니까 도시가 없어. 그러면 틀린 거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택법의 주택상환 사채 발행을 누가 하는지 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갖고 아닌 것도 하고 막 헷갈린다니까. 왜냐면. 사실 둘밖에 없는데 그걸 확실하게 외우면 되는데 외운 게 확실하냐고요 금방 까먹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도 가물가물하고 누군가 발행했었는데 그래서 아, <웃음> 그러다가 자꾸 속나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거를 기억이 들어가면 지자체가 발행하려면 이름에 뭐가 있다? 도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름에 도시도 없는데 지자체가 발행한다 그럼 틀린 거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채권상환기간이 10년이 되려면 이름에 뭐가 있어? 도시가 있다. 그 이름에 도시도 없는데 상황기간이 10년 나오면. 틀린 거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또, 이유를 조례로 정한다. 이러면 이름에 뭐가 있다? 도시가 있다. 이 공통점 자체가 별거 없죠? 그리고 확실하게 외우고, 이 내용은 이름에 뭐가 있을 때? 도시가 있을 때 특징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름에 도시가 있으면, 첫 번째, 발행 누가? 지하체. 두 번째, 상황기간? 1년 세 번째, 이유론. 조례. 조례. 이게 확실해야 돼요. 자, 이름에 도시가 있을 때 공통점 첫 번째, 발행 누가? 지자체. 두 번째, 상황기간 10년. 세 번째, 이유론 조례. 첫 번째가 뭐? 지자체가 발행한다. 두 번째가? 10년. 10년 상황기간 10년. 세 번째가? 네. 이유론 조례다. 요거만 보고도 쉽게 풀린다니까. 자요 지문 보세요. 막혀서 틀리겠어. 틀린 게 보였어? 그렇지. 왜냐면 채권이 나왔고 이름의 도신데 공사가 발행한다고 돼 있잖아. 고민할 게 없는 거아니야요 그냥, 그냥 틀린 게 바로 보이는 거죠. 맞아 틀려? 틀리겠죠? 채권 이름의 도신데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다고 돼 있잖아. 너마만 틀린 거죠. 누가 발행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해야 되죠. 정확하게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도의사가 행정원장관에 안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증권과 도시공익체권 여기서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막 이런 데서 실수해요. 그럴 때 채권 이름에 도시가 나왔고 공공기관 아, 틀렸구나. 이렇게 쉽게 풀면 되는 거죠? 맞아, 틀려? 틀리죠. 이거 나오면서 많이 속아,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할 거고 돈 필요하면 채권 발행해야겠지. 이리면서막 이상하게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채권 이름에 도시가 있으니까 발행을 누가 지자체. 조합이 발행한다. 고민 없이 그냥 틀린 거죠. 이거는 상환 기간 10년 나왔잖아. 그럼 이름에 뭐가 있어. 도시. 그러니까 맞아 틀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문 일부만 넣어놨는데 이런 식의 지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키워드가 딱 외워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편하게 편하게 풀리니까 꼭 외워두셔야 되고. 다음 주택법에 주택상환사체라는게 있는데 도시개발법에는 토지상한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들이 또잘 나와. 채권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채권정리 꼭 해야 됩니다. 채권 문제만막세 문제도 나와요. 도시개발채권도 나오고 토지상한채권도 나오고. 주택상환사태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채권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작년에도 두 문제는 확실한데 세 문제인지 두 문제인지 제가 헷갈려 작년에 주택상환사태도 나왔고그 다음에 그토 이상한 채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권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채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하려 힘들어 이제 각각의 내용들은 이제 공부할 거고 나중에 혹시라도 비교 정리할 틈이 있으면 이렇게 비교할 건데 일단 여기서는 그 공통점 이걸 기억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토의상채권은 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하다가 토지를 수용할 거 아니에요. 매수한 거죠. 매수했으니까 대금을 줘야 되잖아. 대금의 전부를 일부를 일부, 일부 이걸 전부 일부에 일부냐 그 키워드 정리한 거죠. 네. 일부를 지급하려고 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일부가 얼마일까? 그게 2분의 1이 2분의 1. 분양 토지 분양 거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채권 발행할 때는 승인받고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증은 항상 누구만? 민간일 때. 그리고 방법은? 기명이 됩니다. 기명. 왜냐면 기명이 아니면 안 돼요. 왜냐면 채권 발행 방법에는 등록 발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증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증권을 교부할 때는 무기명 증권으로 교발할 때도 있고 기명증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채권 발행법이 전부예요. 근데 토지상한채권은 토지로 상한맞는 채권 아니야. 이걸 무기명으로 발행하면 무기명은 뭐예요? 현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채권 증서를 누구든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채권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상한채권을 무기명으로 발행해서 집에 오다가 흘려버렸네. 주수면 그 사람이 채권자가 돼버려요. 주소. 채권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집에 오다가 땅을 하나 주셨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기명이 돼야 되죠. 주택 상환 사체도 주택으로 상환 받는 채권 아니야. 기명으로 발행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무기명으로 발행하면 되는데안 되는 거죠. 집에 오다가 아파트 하나 주셨다그얘기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명이 돼요. 그러니까 두개 채권 모두 다 방법은 뭐다? 기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명이다 보니까 원부와 채권에 각각 기재가 돼야 제3자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하려면 일단 원부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자 대응하려면 채권에도 기재가 돼야만 제, 그 제3자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체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부와 채권에 각각 기재가 돼야 되는데 다만 토이상한제권은 토지다 보니까 이전할 때 제한이 없어요 이전이 원래 가능해. 다만, 이전 방법상,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겁니다. 주택상황 자체는 이전이 될까, 안 될까? 양도가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금지해, 양도가. 자, 이게, 주택법상에서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공급받은 지위. 공급이라는 게 뭐예요? 분양하는 거, 분양. 공 분양. 분양을 받은 지위. 이걸 다시 말하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분양 받았어 안 받았어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분양 받은 게 아니라 분양 받을 때 아무나 분양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 청약 통장이라 갖고 있든 아니면 주택 상환 사채 갖고 있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 주택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자격 아니에요 아직 주택으로 상환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상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죠. 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지위 등등 이런 거는 분양받은 게 아니라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죠. 주택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내가 돈 내서 분양받은 거죠. 입주자로 선정돼 있는 겁니다. 분양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양도 될까 안 될까? 양수 돼야 안데안 안 돼요. 이 기본적으로 다 금지가 됩니다. 양도 양수뿐만 아니라 알선도 광고도 다 기본적으로 금지가 돼요. 이건,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딱지야, 딱지. 딱지 사고 팔면 잡혀가요.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 뭐, 여기 처하게 돼.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거는 금지가 되는 겁니다. 분양받은 거를 남한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당연히 가능한 거죠.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한다, 이게 뭐야? 이게 전매라는 거예요, 전매. 분양받아서 굴려서 되판다. 전매. 전매가 원칙은 돼안 돼? 신문에서 맨다보는게 전매제한 이 얘기만 들어가지고 어? 전매가 안 돼? 전매가 원래는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전매가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전매가. 아, 내가 분양받은 걸왜못 팔아요? 다음날 바로, 바로 전화 오죠. 분양받았는데 그 500만 원 얹어줄 테니까 팔아라 이러면서. 팔아도 돼. 다만 일정한 경우에 이 전매를 제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매 제한 그래서 전매 제한에 해당되는 주택은 일정 기간 못 팔고 전매 제한에 해당 안 되면 다 파는 거죠 전매 제한 도 무조건 내린게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공공재개발 등등 정해진 그 경우에 전매 제한이 되는 겁니다 전매 제한 됐어도 영원히 못 판다가 아니잖아 정해진 기간만 짧은 건 6개월 또는 어떤 거는 1년, 1년 6개월 아주 긴 거는 10년 이런 식으로 전매가 제한되니까 그 기간 내못 파는 거지. 원래는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인은 계속 못 팔아, 이거는. 영원히 못 파는 거예요? 그, 영화관에 가서 표를 끊어야 되는데,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영화 가 티켓을 끊었어. 근데 영화를 보려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보게 생겼어요. 그 표를 팔 수가 있어, 없어? 못 팔아? <웃음> 왜못 팔지? 내가 돈 주고 티켓을 끊었다 말이야. 그거 내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게 생겨가지고, 누구한테 파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거기 물론 더, 뭐 뭐야, 그 막, 안표처럼 막 이상하게 팔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못 파게 생겼으니까, 염한테 넘겨도 되잖아. 근데 영화 표를 끊은 게 아니라, 영화, 영화를 보려고 더때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줄을 썼다면 줄. 티켓을 끊으려고 줄 썼어. 그 자리를 사고 팔면 되는데, 그건 안 되죠. 이게 그거란 말이야.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 이게 이제 주택법에서 는 공급 질서라. 공급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면 안 된다. 자리를 막 사고팔아가지고 그 질서를 교란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금지가 되는 거예요. 자리를 사고 파는 건안 된다. 그그 그,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뭐야? 주택 상환 사채가 주택으로 상환받는 채권이니까. 공급 받을 수 있는 거야? 받은 거야? 받았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줬더니 나중에 아파져서 상환해줄게 이런 얘기 아니야? 그냥 받을 수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양도가 되야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중도약도 안 되는 거고 다만 예배가 있어 없어? 예배는 있는 거죠 예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 갔다 해배로 이민 간다 이런 경우에는 예배가 되는 거고 그 예배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몇 군데? 두 군데 다 써라, 이게. 원부에도 쓰고, 채권에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채권의 이름 발행자가 정하는데, 그, 주택상사체는 발행은 지자체가 발행한다, 한다? 안 한다? 지방자치단체 당연히 안 해야 되죠. 왜냐면 하 지자체가 발행하려면 이름에 뭐가 있어? 도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도시가 없잖아. 지자체가 아니고, 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해요. 도시개발사업이야. 당연히 시행자가 다른 거니까.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고 주택상황 자체는 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거고 지자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안되는 거예요. 지방 공사도 안되고 딱 둘만 발행하는 거고 여기도 절차는 승인받고 보증을 받아요. 승인은 국토부 승인 보증은 등록사업자 그리고 여기도 기명 이고 방법은 이전 방법은 원부와 채권에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의미가 발행을부터 주택 공급 계약일까지 기간이고, 그 다음에, 그, 등록이, 주택 사업자, 이, 등록이 말소가 됐어. 사처력은 어떻게 돼?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말소가 됐다고 사처력도 없어지면 피해는 누가 봐? 분양받을 사람이 피해보는 거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에 관한 사항들이, 이런 내용들이 각각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요, 공통점이라도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두 가지는 이거 외에 이제 다른 지문들이 중요해서 도시자가 있는 채권은 그 특징만 알아도 거의 풀리는데 주택상환사채와 어 토지상환채권은 요런 내용들 같이 기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내용들은 나중에 천천히 보는 거고 오늘은 키워드를 정리할게 채권 이름이 뭐가 있을 때 상환자가 있을 때 공통점 이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상환자가 있는 채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상한자가 있을 때는 발행 절차가 승인받고 보증받는 절차가 그 같이 있게 됩니다. 근데 도시자가 있는 채권은 보증받는 절차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 둘다 누가 발행했어 지자체니까. 그러니까 승인도 받고 보증도 받아라. 이거는 상한자가 있는 채권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다 보증은 누구일 때만 보증은 민간일 때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 의 상한자가 보이면 방법은 뭐가 된다. 기명이 되는 거예요. 기명. 그러니까 이 기명증권이 되려면 이름에 뭐가 있어야 돼? 상환자가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맞아 틀려 포너마 틀린 거죠 왜냐하면 기명증권 나왔는데 이름에 상환자가 없으니까 틀린 거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전할 때 원부와 채권에 각각 기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명증권이라서 근데단토일상환 채권은 원래 이전된다 그랬죠 주택상환세는 원칙은 양도나 이게 대안데? 금지가 된 거죠. 양도, 중대학다 금지가 돼요. 다만 여기 이제 예외적으로 해외 이주, 이주 등으로 인해서 이전 가능할 때가 있고 그때 이전하려면 원부에 쓰고 채권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자가 있는 채권의 공통점, 상환자가 있는 채권의 공통점이 각각 정리가 되면 채권 관련해서 헷갈리는 게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좀더 편하게 풀리는 거니까 이 공통점 세 가지. 첫 번째 발행 절차가 뭐다? 승인받고 보증받는다. 누구 승인인지 이건 나중에 구별이 돼야 되고. 방법은 둘다 뭐다? 기명. 기명이라서 이전하려면 원부와 채권에 각각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질문, 지문, 이건 질문이 아니라 문제 좀 풀어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방식에 따른 사업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옳은 거네? 잘 봐야 돼요? 이 실수만 없어도 붙을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 많아. 오른 것 찾아라, 내번대로 틀린 것 찾고. 틀린 것 찾아라, 내번대로 옳은 것 찾고. 근데 처음에는 오른 것 이렇게 읽었다가. 처음에 이제 읽어가다가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 왜냐면 탑이 얼른 안 보이니까 고민고민 하다가 어딘가에 갑자기 반가운 게딱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원형지, 원형지. 막 외웠거든, 원형지. 원형지 세 글자 세 글자니까 3분의 1 반가우니까 아는 거 나왔잖아 그래서 그 아는 거 하나 나왔다고 앞에는 다 몰랐고 요거 하나 아는 게딱 나왔는데 평업동이 그냥 돌고 찍어버렸고 오른 거 찾는 건데 틀린 거에다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풀때 항상 요거여기다가 오른 거 찾아 이렇게 틀린 거 찾아 이렇게 표시해놓고 풀어야 돼왜 글자는 안 보여도 표시가 돼 있으면 견론질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니까, 문제 푸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는 옳은 걸 찾아야 되는데, 1번은 토의상한 채권, 토의상한 채권은 누가 발행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과 정에서는 시행자가 정해진 이후에는 모두 누가 한다랬어? 그 시행자가. 시행자가 토의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맞아, 틀려. 그냥 틀린 거죠. 여기는 지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지자체인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이건 또 아까 아 이건 아직 키워 정리가 안 됐는데 도시발법에서는 수용 나오고 3분의 1토지소유 한다 이 말은 동의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수용 동의가 나오면 민간이 바로 생각나야 돼. 민간 오늘은 정리가 안 됐어요. 주택법은 정리가 됐고 근데 지자체니까 그냥 틀린 거예요. 수용 동의 민간 이렇게. 나중에 또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자는 조정 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를 미리 못받아요? 전부든 일부든 관계없다 그랬죠. 뭐 전부도 미리 받고 일부도 미리 받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왠지 맞겠죠. 왜 맞아? 기니까 맞겠지, 뭐, 기니까. 채울 <웃음> <웃음> 때는 길고 짧은 것도 해야 돼, 길고 짧은 거. 이게 거이 길게 써지는 이유가 뭐겠어? 이거를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정확하게 여기다가 법이라도 빼버리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 또 이의제기한다니까 나중에 시험 시험 끝나봐요 이의제기 엄청나게 40문제 다 제기해 <웃음> 그리고 거기에 한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붙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도 걸려라 막 제기한다니까 꼬투리 막 잡아가지고 평소에는 그 열심히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끝나면 그때 열심히 <웃음> 시험 끝나고 하나하나 막다 따져가면서 극자 하나 다 보면서 그거 막이적이안되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쓰게 돼. 길게 써놨을 때는 아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다 써놨구나. 그래도 거의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 여기서 합격하신 분그 시험 끝나고 당일 날 오셨어. 당일이 아니라 합격자 모임 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야? 한 이른 정도 돼 보이시는데 자기 10개 풀었대 10개. 10개 풀고 나머지는 다 찍었는데 점수는 62.5가 나왔어. 오. 10개 풀고. 그래서 10개 풀고 나머지 부분거 어떻게 고, 어, 부,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얘기해 준게 생각났다는 거야. 오른 거는 긴 거. 틀린 거는 짧은 거. 그래서 그분이 모르니까 이거 알면 아는데로풀겠데 모르니까 오른 거 찾아라. 어, 이거 제일 기네? 이렇게 찍고. <웃음> <웃음> 네, 네. 틀린 거 찾아라. 짧은 거 찍고. 그데 이제 이게 길고 짧은 게 적용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뭐, 조합형 문제라든지, 단답형 문제는 적용 안 되잖아. 그런 거는 이제 통계는 3번으로 딱 찍고. 그랬더니 62조 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 찍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여기는 이제 감정가 이하로,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할수 있다. 이말 보면서 생각나야 될 단어가 공공목적이에요. 공공목적. 공공목적인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로 할수 있고, 그게 아니면, 그, 감정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학교니까 뭐야? 공공목적 아니야. 왜냐면 여기 들어갈 게많다 말이에요. 못 외워. 응? 뭐 국민주택, 임대주택, 학교, 그런 공공시설 등등 다 공공목적이죠. 그러니까, 감정가 이하를 할수 있다 보면서, 뭐를 떠올려? 공공목적. 공공목적이니까, 맞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5번은 원형지가 세글자라서몇 분의 1? 3분의 1. 그래서, 뭐,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중에 이제, 토지상한채과 관련된 게 나와서 하나 좀 넣어봤고, 다음, 3 2회 문제입니다. 주택상한 사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토지주택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틀렸어? 그러니까, 주택상한 사채는 적어도 지자체는 아니죠. 그럼 주택사업 하는데, 주택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어디야? 토지주택공사 아니면 등록사업자 딱 둘이죠. 그러니까 토,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할 수 있어요. 상한자가 있어서 방법은 뭐가 된다? 규명, 맞는 거죠? 규명이라서 이전할 때 어디다가? 원부에다 쓰고, 또 채권에 기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하되, 제3자 대응하려면 채권에다 써라. 그 얘기니까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주택상환사체 발행한 자 발행 조건에 따라서 주택건설에서 주택으로 상환하기어안겠어이럴려고 발행한 거 아니에요.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으로 주겠다라고 발행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맞죠? 5번에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채효력도상실해버려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다음, 테마 19번에 주택법의 시도의 사요두 개만 더하면 되니까. 안 쉬고 마저 딱 끝낼게요. 주택법의 시도의사는 두 개를 생각해서두 개. 조금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 주택법에서 주택법상의 행정기관 이게 법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특징으로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주택법에서 무슨 인가라고 승인하고 검사하고 뭐 계획을 만들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죠. 근데 그, 나올 게뻔하 장관 중에는 국토부 장관일 거고. 그 다음에 지자체 중에서는 시도지사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국토부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 아니면 시국가 되는데 시도지사가 주택법에서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두개 합니다. 두 개. 하나는 사업, 계획, 승인권자로. 사업, 계획, 승인. 그것도 시도의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10만 이상의 사업일 때는 시도의사 대도시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은 특광시군이예외로 국토부장관 근데그 내용은 나중에 보고 지금 이 키워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시도의사가 하는 일 사업계획승인 두 번째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것도 시도의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네, 어쨌든 주택법에서 시도의사가 나오면 두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옳은 거고 여기 안 보이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요거뺀 나머지는 국토부장관 아니면 다 시군구예요 근데 이것도 외울 건 없어요 그냥 눈치만 잘 보면 돼 사업을 하다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던 중에 허가를 받는다 인가를 받는다 신고를 해야 된다 또는 승인 받는다 뭐 검사 받는다 이거 다 누구한테 다 시군구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던 중이면 시군구.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 누구? 국토부 장관. 개별 사업이 아니라, 근데 뭐 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다. 사업하는 게 아니죠. 조정대상적 지정. 그럼 다 국토부가 되는 거고. 주택사업의 등록. 지금 사업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야지. 등록해야 나중에 사업할 거 아니야. 다 이거 국토부한테 등록하게 돼요. 또는 입주자.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는데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분양법 밖에 제한하겠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또는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하려면 승인받는데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고 있어? 주택상한사채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사업하려고 그 자금을 걷어 모아서 그거 가지고 땅 사가지고 뭐 사업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사업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다 누구다? 국토부다 이렇게 찍으면 돼요 외울 게 없어요 시도의사 두 개만 딱 외우면 돼요 시도의사 가는 일두개투기과열지구와 사업계획승 딱두 개고 나머지는 국토부 아니면 시군군데 사업하던 중에 인가승인검사는다시군구다 그게 아닌 거는 국토부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천천히 보고 지금 당장 외울 키워드는 주택법상 시도의사 몇 가지를 한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다? 사업계획 승인. 두 번째가 투기과열 지구. 그냥 요것만 생각하면서 풀면 쉬워져요. 여기 보면 누가 나왔어? 시도의사. 주택법의 시도의사야. 몇 가지 생각해? 두 가지. 첫 번째가 뭐? 사업계획 승인. 두 번째. 투기과열 지구. 있어, 없어? 없죠. 맞아, 틀려? 틀린 거죠. 누가 지정할까? 조정대승적 지정 누가 할까? 그렇죠. 두개 중에 찍으라 말해요. 개별 사업 아닌 거니까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겠죠. 그걸 바꿔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정한지 몰라도 시도의사 두 개밖에 없다는 생각하면 쉽게 푸는 겁니다. 자, 26개 지문인데 여기도 시도의사 나왔잖아. 그럼 시도의사가 보면서 두 개를 찾아 두개 있어 없어. 어디 있어? 사업계획승인 이 어디 있어 여기? 아, 여기 있긴 하네. 신청이 있고 나서 지금 승인하는 게 아니잖아. 승인 신청 이 있었고. 관련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만든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객 승인하는 게 아니라 사업객 승인 신청이 있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객 승인을 시도의사 간다니까 그거만시도의사는 그 웬만하면 안 해요 주택법에서는 그러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거 아니야 시도의사 관련이 있어 없어? 없다 말이요 그냥 틀린 거예요 이거는 시군구에다가 시군구에 설치하고 날짜도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의사 보면서 그냥 틀린 거야 정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주택법에서 시도의사가 나왔어 저두 개가 생각이 안나 그러면 맞는 거로 찍을 거야 틀린 거로 찍을 거야 그거 그렇게라도 하란 말이에요 <웃음> 왜냐면 주택법에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시도의사가 두 개밖에 없잖아 주문에 시도의사가 나오면 맞을 확률이 높아요? 틀릴 확률이 높아? 틀릴 확률이 매우 높은 거 아니야. 그냥 시도의사라도 보고 그냥 틀린 걸로 찍어버려. 그러면 이제 확률이라도 높은 거죠. 자, 여기, 여기 또 나왔잖아, 뭐라고. 시도의사. 맞아, 틀려? 그냥 틀렸겠지, 보나마나. 여기 뭐 사업객 승인도 아니고 투기관리지고도 아닌데 시도의사 틀렸겠죠. 여기는 허가도 아니고, 시도의사도 아니에요. 정확히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발상의에 신고. 수 있어야 신고. 허, 그 인가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신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국, 직, 신 이렇게 외울 상이에요. 시험을 잘 보려면 당일날 이분이 오셔야 돼. 직신이. 직신 오셨을 때, 이렇게 찍어. 국 찍어야 돼, 국. 그래서 꾹 직, 신이에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무슨 조합? 직장조합일 때는 시공관 때뭘 받아? 신고. 신고하는 거야 신고 국직신 그래서 국직신 이거로 풀거나 아니면 시도의사 보면서 두 개밖에 없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나서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고 27의 지문인데 맞게 해서 틀리겠어? 보통 <웃음> 틀리겠죠? 지문이 길어도 시도의사 보면서 <웃음> 그래서 시도 의사 보면서 이틀렸겠구나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야. 사업객승인 아니면 투기가 해주는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하는 거 아니야. 누가 지정할까? 그냥 두개 중에 찍는 거예요. 국토부장관 사업하는 게 아니면 국토부장관. 그래서 일단 시도 의사 기억해놓고 주택법에서 시도 의사 이것 빼면 이제 두개 중에 하나니까 국토부냐 시군구냐 이렇게 생각해다 보면 다 구별돼요. 원래 이제 행정기관에 가는 게다 어려워. 누가 계획을 만드느냐, 누구한테 인가받는가 이런 거들은 굉장히 힘든데 이런 식으로 딱 분류해 를 놓으면 일일이 안 해도 오다 네, 답이 찾아지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서비스라는 논라서 서비스 이게 뭐냐면 찍는 거야, 찍는 건데 잘 모를 때 어떤 표현에다가 하나 기억해가지고. 이런 표현 나오면, 아, 이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찍어야 될그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그 하나, 수는 없다. 하나만 노는거야 수는 없다. 수는 없다. 이 표현이 나오면 웬만하면 틀려요. 음. 응? <웃음>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웃음> 그,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맞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법에다가 딱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항상 원칙을 두고 예배를 둬. 그러니까 원래대로 표현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 관광시장 시장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그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용도적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이반할 수 있다. 이게 원래 표현이야. 너무 길죠. 요거를 그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줄일 때 아까 막 엄청나게 길게 나오잖아요. 왜냐면 함부로 못 빼니까. 그잘못 뺐다가 또 이의자격 막 이러니까. 그래서 문장을 간단하게 줄이면서도 틀리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간단하게 줄이면서.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입반하는 경우도 있다. 맞죠 틀려. 국토부 장관이 입반하는 경우도 있다. 맞죠. 그걸 원래대로 하려면 아까 좀 길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서 안 틀리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도지사가 입반하는 경우도 있다. 맞겠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입반할 수도 있다. 맞는 거죠. 할수 있다와 할 수도 있다가 다른 거예요. 이도 자가 있는 거. 거의 맞아. 이거를 반대로 표현하면, 경우는 없다가 돼. 맞겠어, 틀리겠어? 거의 틀리죠. 그럼 이거를 반대로 표현했을 때가,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라고 표현되는 거예할 수는 없다. 이게 제이할 수는 없다 이 말이, 이런 경우가 없다.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경우도 있다와 같은 말이,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할 자도 볼 필요 없어 수는 없다. 이것만 보면서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면 거의 틀리겠구나 이렇게 풀면 거의 맞아 거의. 자 뭐를 봐? 선선은 <웃음> <수은은> 없다. <웃음> 맞는 거, 틀린 거? 네, 틀린 거.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 틀렸구나 찍어버려. 맞겠어, 틀리겠어? 네 틀려요. 수는 없다. 틀려. 내용을 보 볼라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찍는 거예요. 맞아, 틀려. 틀리겠지. <웃음> <다르겠지>. 수은이 <웃음> 문제가 무진장 어려웠던 문제. 이 문제가 정비사 비용에 관한 사항인데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비용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실제 실제로 이걸 보고 찍었어. 수은은 없다 이걸 보고 찍어가지고 맞췄어요. 부탁해서 떨어졌겠어. 좋은 접수 붙었지. 그 정도로 막이 키워드 딱돼 있으니까. 그분이 그것만 딴게 아니야. 고해에, 그3 0회 자격증을 하나 더 땄어. 시험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던 중에. 이분 이제 내가 찍는 요령, 이런 거 찍는 요령 쫙 설명해 주고 갔더니 이분이 간명을 받아가지고. <웃음> 아, 몰라도 저기 찍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찍는 요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연습을 한거야 이분이. 어 이거 실제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잘 맞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가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갔어. 자격증 접수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그거 뭐 공부도 안 했으니까 가서 찍은 거 이렇게 수능 없다 보이면 되는 거고경우도 있다. 맞는 걸 찍고 옳은 <웃음> 거 찾아 긴거 찍고. 내가 자격증을 따왔대니까 따가지고 뭐. 선생님 덕분에 하나 자기증주셨어 이러면서 뭐, 응? 뭐 하나 사다 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찍어서 자기증세 개나 땄어요 그냥 이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이거 숫자 해야 돼 이렇게 수을없다어 내용을 읽으면 어려워 이거 알아요 이거? 비용보다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수준없다가 보였네? 아 틀렸나 보다? 이렇게 찍는 거야 그냥 그게 여기 답으로 나왔던 거야 다음 정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은 없다고 보면 하나 찍어가지고 한나 그냥 건진 거지 맞아 틀려 이게 이번 33회에 나왔던 건데 무슨 장 어려웠던 문제야 이게 물론 답은 아니었어요 중앙도시기 위원회 그위원회 간의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게 문제야 근데 공부 전혀 안 해도 어떻게 알아요 그 서류 열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보다 보니까 뭐가 보여 수은 없다고 보이니까 맞는 거로 틀린 거로 틀린 거로 찍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편들도 나중에 좀 추가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 공부법에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정리할 게 많은데, 앞으로도 할게 많아요. 그런데 1, 2월 과정에 다뤘던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 3, 4월 끝나고, 5, 6월 또 보다가 나중에 키워드 한번 또 정리를 할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그 기출 지문 관련된 거싹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초조하고 이럴 필요 없어 그냥 마음의 열를 가지고 어, 대신 초반에 뭐 전략과목 하나 잡아야 되니까 공법은 전략과목 니에요 <웃음> 공법은 고득점한다 이러면 안돼 큰일 나 그러니까 중개사법 일단 1차를 확실히 하고 2차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중개사법 일단 열심히 하세요 공법은 이런 거 이런 거나 좀 슬슬 보면서 했다가 이제 고급급이게 맞추면 되니까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嗯。<音>